안녕하세요 한글정쌤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한글모음의 발음차격그세 번째 시간으로 지난번에는 한글모음이 영어로 어떻게 발음 표기되는지를 알아봤고요. 두 번째 시간에는 그 발음 표기가 사용된 정확하게 모음이 시작되는 단어죠. 어떤 단어들이 있었는지를 알아봤습니다. 한글은 모음이 굉장히 중요하죠. 다른 언어도 마찬가지지만 예를 들면 모음 아 자리에는 소리가 나지 않는 이응이 사용됩니다 그 이응 자리에 이응을 빼고 기억을 내면 가로 바뀝니다 소리 글자이기 때문에 자음만 바꿔주면 소리가 다르게 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할 것은 아, 모음의 발음 체계 중에서 첫 소리가 자음으로 바뀌면서도 같은 모음을 유지하는 단어들이 뭐가 있는지 알아보시면서 같이 모음 공부를 더 정확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지난번처럼 아부터 시작해서 이로 끝납니다. 아, 에, 야, 예 이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. 각각의 단어를 두 번씩 불러드리겠습니다. 먼저 발음 아입니다. 아, 아, 가구, 가구, 하마, 하마, 에, 에, 개구리, 개구리, 개, 개, Ya, ya, ya, chit, ya, chit, shawa, s h a w ye, ye, ke, ke, c h e c h e oh, o r 머리, 머리, 거미, 거미, eh, e 네모 레고 여여 여. 겨자 겨자 셔츠 셔츠 예예 예. 시계 시계 계절 계절 오오 오. 도토리 도 도리 포도 포도 와와 와. 과자 과자 화요일, 화요일 왜? 왜 돼지 돼지 괜찮아, 괜찮아 왜? 왜? 최고 최고 회사, 회사 요요 요. 요지, 요지 교실, 교실 우우 우. 구두, 구두 두부, 두부 워 워. 권투 권투. 뭐라고, 뭐라고? 왜, 왜? 궤도, 궤도. 궤짝, 궤짝. 위, 위. 귀, 귀. 쥐, 쥐. 유, 유. 튜브+ 튜브 뉴스 뉴스 응응 그네 그네 스시 스시 의의 의. 희망 희망 의자 의자 이 이. 지도, 지도, 피아노, 피아노. 자, 이렇게 해서 한글 모음의 아부터 이까지 발음책에 어,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제가 오늘 사용한 이 모든 자료는 저의 그 댓글창에 있는 블로그 주소에 올려놨습니다. 뽑아서 같이 보시면서 읽어보시고 써보는 연습도 하시면서 한글 모음을 완전히 익히시면 굉장히 한글 공부가 쉬워지리라 생각합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